연탄물 연탄은, 잘... 연탄은 진리죠, 구워 먹을 때올라온 연기가 너무 예술인데 분량 장난 아니겠다 오, 오, 맛있겠다 제대로다 빛깔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? 삼겹살도 연탄물을 이거 <웃음> <해서> 반칙이지 <웃음> 삼겹살도 진짜 맛있겠다 <웃음> 돈줄이 가수 밥근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밥 15공기 삼겹탕 그때 15마리 어? 1 5마리열 15마리를 어, 진짜 뭐 촬영을 한다 아저 바꾼, 바꾼, 바꾼. 어, 아이 진짜 대단하네요. 너무 대단하네. 맛있게 드세요. 아 바꾼 진짜 잘 먹네요. 왜 이렇게 아버지게 드시냐우리기름을 오리기름. 아니 진짜 바꾼. 아 무슨 조합이야? 전쟁터에서 계속 총알이 장전되는 기분. 아 진짜 팬이신가 봐 어, 여기 팬미팅온거 같아요. 한잔해한잔해한잔해 한잔해, 한잔해. 저게 별미인가봐요. 맛있겠다. 아, 저기 한 입에 다 들어가.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잘 먹어요 다들. 아니 저거 왜 저렇게 먹지. 미친 거 아니야. <웃음>